x, 콤마 hx, x hx 두 점과 mm -hmm. 1, 콤마 h1 두 점이 있잖아요. Mm -hmm. 1, 콤마 h1 요 정도 될 거고 x콤마 hx 요 정도라고 하면 mm -hmm. 이게 이이이 공식이 이 사실 그 기울기잖아요. Mm -hmm. 그러니까 근데 이게 x가 1에 가까워진다. x가 mm -hmm. 이렇게 1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즉이 순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. 오 맞아요. 네잘 네. 알고 있네요, 그죠? 네. 네. 그런 기학적인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았죠? 네. 네.